내꺼 <웃음> 네 아니야. 준다고도 안 했어. <웃음> 표정이 너무 귀여워. 뒷모습은 너무 귀여워. 뒷모습도 찍어놔야지. 나 준다고 한적 없다, 근데. 나는 유혹한 적도 없고 나는 무슨 말도 안 했다 귀엽다고만 했다 네가 찾아온 거다 아 어, 진짜 귀엽다 뒷모습만 보면 진짜 지나가 사람이 다 거... 사랑에 빠질 것 같아 여기가 더 귀여워 <웃음> 조금 <웃음> 청기백기야 백기백기 핑귀. 근데 리 뒷모습이 진짜 사랑에 빠지는 뒷모습이야. 어. 근데 이도 어떻게 이렇게 귀여워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꼬리 꼬리 꼬리 <웃음> <웃음> 없어. 진짜야. 진짜 없어 진짜 귀엽다 밖에 같이 사요. 같이 먹어을보세